울진 방송의 김영규 피디입니다. 낮부터 시작된 불은 야간이 돼서 헬기는 지금 다들 철수한 상태고요. 어, 소방, 경북 소방 소속 우리 대원들하고 차량들로 차량들로 진압에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나곡에, 나곡 1위까지 지금 저지가 나곡 1위부터는 저지가 된다는 뜻은 그 쪽에서 해안 쪽으로, 해안 쪽으로 불이 지금 많이 붙어서 거기가 제일 마지막기고요 음, 삼척으로 갈수 있는 어, 차량들은 삼척으로 지금 다 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낮부터 시작됐던 나곡의 화재 부분은 지금 현재 잔불 제거 상태에 있고요. 어, 다행히도 우리 원전 쪽에는, 원전 쪽에는 화재가 그쪽으로는 붙어 있던 부분은 다지나가된 상태고요. 그 원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일대 주변 야산 쪽은 진화가 다 끝났습니다. 원전은 워낙 또 철저하게 소방시설이 뿐만 아니라 그런 그 진화에 대한 부분은 아주 융통성 있게 잘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신화의 낮에부터 시작된 불은 아직까지도 신화 마을 전체 지금 사, 신화 1위 마을 전체가 다 지금 소실에 당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 우리 1, 소방대원 경북 지금까지도 계속 어, 진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곡 1위 역시도 잔불 제거에 지금 만전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가 저면서 지금... 그 진화에 네?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민가 쪽의 피해는 지금 보면 은그 민가 쪽으로도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그 화재가 지금 나고 있는데 민가 쪽은 뭐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나게 현재... 되나요 네, 7번 국도로 기준으로 그 우리 산 쪽으로 남쪽으로는 어 그니까 그러니까 좌초편이 아니라 바다 쪽으로 지금 917번 도로가 있는데요. 그쪽에 진화 1위가 낮부터 아 낙곡하고 진화 1위가 낮부터 그 민가에 지금 화재가 발생되어서 지금까지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어 나국 1위 현장에 갔었는데 잠불까지 모든 아, 큰 불은 다 잡았는데 마, 마지막 잠불들이 산쪽과 민가 쪽에 지금 붙어서 마지막 민가 한쪽은 지금 완전히 소실이 됐고요. 그리고 마을 입구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민가와 붙은 곳에는 지금 우리 소방대원이 마지막 불길을 잡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신하 일위나부터 시작됐던 불은 마을 전체를 지금 어, 소실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소방대원들 차량이 어, 수십대가 지금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요. 다행히 강풍주의보가 발효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잠시 소강상태라서 이 불이 지금 지나가 안되면 강풍이 다시 불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은 지금 7번 국도는 어, 우리 부구에서부터 통제가 되어 있고요. 917번도 마찬가지로 나곡고리부터다 거기가 최종 마지막 저지선입니다 현재 통신도 지금 신화 일이 신화 쪽으로 내려오니까 지금 통신이 터져서 제가 지금 영상들도 전달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계속 오며 가며 위아래로 지금 상하 움직이면서 영상 담은 거를 다시 실시간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물 많이 뿌리 나왔는데 그 뭐, 뭐 살아나는 겁니까 지금? 네. 조금 전에 지나한개 아직까지 다 완전히 소각 완전히. 진화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예, 네, 아까 죽였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죠 바람이 지금 가, 계속 강풍이 불것 같은데 나부터 계속 소화를 하고 진화를 한 상태였는데 다시 저 잔불들이 다시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지금 북쪽 방향에는 불길이 아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택가로 지금 내려오지 않게 마지막 저지선으로, 저지선으로 지금 다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 물, 아, 네, 네. 지금 낮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다 잡았는데도 또 바람이 일어나서 또 일어나는 거죠. 네, 네, 네. 그쪽에도 마찬가지고. 요 네, 네,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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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국 쪽에서 인가로 붙지 않게 알리고, 마지막, 마지막 지금 담보를 제기하고 있습니다.